안 아니, 이렇게 아무 여기 요구세자저세요세요세요세요 요구세요. 세요세요 요구세요. 요구세요. 요구세막 요구세요. 요구세요. 요구 예. 요 요구세요. 근데 나오는 거 맞아? 아 응? 어, 나오네? 그치? 무슨 돌려라 그 무슨 집이 흐르는 거야? 여기 상추지 상추 순수하게 상추 액이 나오는 거야 엄마 근데 여기도 확는데응아니 이게 눌리면서 나오는 거야 좀. 뚝뚝뚝 벌려주세요 나온 거니까 상추는 여기다가 빼고 증만 나누는 거야? 그렇지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응 어. <웃음> 그렇지 자 열심히 엄마는 눌러줄게요 열심히 돌리세요 엄마는 눌러줄게요 누르면서 거야 어. 빨리 조심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가 안 게 나오는